안녕하십니까. 노스마운틴 대표 조우용국입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 7년 정도 스타트업과 어, 엔젤투자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성공적인 FI 투자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회사 노스마운틴의 조용국 대표님을 모시고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주의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올바른 투자 유치의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에서 올바른 투자자를 찾는 게 어, 정말 중요할까요? 뭐 주거래 은행이나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나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을 찾는 게더 쉽고 정확할 거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뛰어넘는 제3자의 투자자들도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회사가 어려우면 당연히 필요하고 회사가 또 커지면 또 커지는 대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라는 거는 어, 기업이 안 되거나 잘 되거나 계속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확장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주의사항 아니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투자자를 찾고 또 준비를 하는 것마저도 창업의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어, 투자자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뭐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면 어,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어렵게 만난 투자자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아, 이 사람 아무,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네. 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보다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 준비하는 거의 첫 번째는 어, 금액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얘기로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투자자가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정말 싫어하는 답변이에요 투자자한테 정확하게 어떤 돈이 얼마 필요하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5억에서 10억이요 아니면 10억에서 20억이요 가장 나쁜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사업에 필요한 것을, 금액을 가늠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그래서 얼마의 지분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투자자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얼마 필요하세요? 뭐 많이 드릴까요? 이런 대답을 하면,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네? 이 사람 과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일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연구 개발 하느라 어그 지분을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분을 산정하는 방법, 기업 가치 산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선의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뭐 협의를 해서 뭐 10억 투자하면 10%를 달라 뭐 거꾸로. 뭐 5억 투자하면 뭐 20% 달라 이렇게 역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우리 회사의 지분을, 의결권을 주는 입장에서 어, 최소한 우리 회사는 얼마짜리인데 그래서 5억을 투자하시면 얼마를 드릴 수 있다, 얼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어, 기본적인 준비를 해놔야 어, 어, 투자자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계속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투자자들은 모여들 거고 그리고 이런 결정, 이런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투자자들한테 많이 묻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돈 벌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적절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가? 보상 방식, 배상 방식, 엑시 방식 이런 것들이 대화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마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본인들의 지금 상황 그리고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노하우를 배워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투자 유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첫 번째 주제, 자본 조달 방식 결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이 정말 사람만큼 다양한 돈 버는 방법이 틀려요. 돈 버는 방법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어떤 회사는 한 20년 동안 연구개발만 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이건 초대박이야.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고 우리는 초대박은 없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약간의 이익이 남을 뿐이야. 이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는 연구개발은 아니지만 흥행사업이야. 한번 이렇게 베팅했다가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완전 날리는 거야. 이런 다양한 아이템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투자자한테 어 조금씩 그 죽지 않고 대박이 아닌 아이템 꾸준히 우리끼리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약간의 이익이 남는 회사인데 투자자들한테 어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대박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한 20년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먹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본 조달하는 방식이 부채에서 자본 이렇게 되게 다양한데 어, 스타트업들이 그 자본조달 방식에서 극히 어, 어,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냐면 상환전환 우선주 아니면 보통주의의 지분투자만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자본조달의 이그 사례를 보면 대출, 대출도 투자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대출도 못 갚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환사채하는 방식. 전환사채는어 원금이자 갚습니다. 갚는데 일정 시간 지나니까 이게 대박이 날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 지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갖는 거거든요. 이런 이런 방식의 자본조달. 아니면 어, BW, Bond with Warranty라고 하는데 이건 스톡 옵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자도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어 지분 투자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는 어,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는 어 적자가 날것 같지만 어떤 한 아이템의 한 프로젝트는 대박이 날것 같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수익을 나누는 거죠. 굳이 지분을 나눠주지 않고.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투자되는 방식이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RCPS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많이 선용되니까, 준용되니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이 RCPS 투자자들조차도 사실은 상환을 약간의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상환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보통 주로 넘어갑니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이익이 나는, 그러면 이게 대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출하고의 차이는 어, 대출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자금금이 있으면 상환해야 되는 거고 이 RCPS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수익을 냈을 때 수익을 상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본 조달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다양한 옵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뭐 몇십억씩 되지 않거든요. 샹업 스타트업이 처음에 만나는 게 엔젤 투자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개인들은 사실은 뭐 정말 백만원에서 아니면 천만원에서 뭐 1억 언더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개인이기 때문에 사원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큰 돈이 아니라서 아니면 회사가 주식 되사줄 수도 있고 대표이사가 되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 영업권을 주세요. 내가 거기서 대신 월급 아, 대신 내가 일을 할게요. 아니면 내가 뭘 개발해 드릴게요. 마케팅 해 드릴게요. 이런 어떤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과 옵션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 회사마다 돈 버는 방법이 다르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좀 다양한 제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외에도 기관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이 있을까요? 어, 네, 어, 엔젤 투자자들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엔젤 투자를 하고 아까 뭐뭐 뭐 내가 대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이제 어, 금융투자자, 벤처 캐피탈들은 요즘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상환전환 우선주, ICPS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너무 기업이 많잖아요. 기업이 너무너무 많고 어 기업에 따라서 따라서 어그 리스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돈 버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어떤 어, 투자 이후에 어, 어, 변형할 수 있는 옵션들을 넣을 수 있는 상환전환 우선주 ICPS라고 어, 하는데 그거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환전화 우선주의 기본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IPO, M&A까지 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IPO, M&A 빨리 되면 좋은데 중간에라도 돈을 막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면 은 어, 투자자가 어, 고려를 합니다. 중간에. 아, 지금 내가 그냥 상환 받고 싶다. 그럼 상환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을 좀 선호하고 어, RCPS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다양한 회사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려고 옵션들을 넣는 거거든요. 거꾸로 우리 회사가 리스크가 크다. 그럼 옵션을 많이 내줘야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리스크가 적다. 아주 탄탄하고 훌륭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옵션을 많이 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이 선호하는 게 RCPS이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보통주나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RCPS로 를많이 많이 투자를 하더라.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봤을 때 다양한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투자자들의 상황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네, 네, 네. 네, 네. 네, 전략적으로 네, 네. 바꿀 네, 네. 수 있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저는 창업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투자 기회가 확보돼서 IR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 투자자한테 IR을 하게 되면 기업 비밀을 많이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거든요. 비밀 유지 계약서라도 작성을 해야 할까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투자자를 만나면 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투자자들 오면 뭐 청소도 잘 해놓고 맛있는 음식점도 예약하고 뭐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런데 어 그래야 투자자들도 사실은 그 회사를 잘 알고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실사를 하게 될때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 회사 회계자료, 통장, 카드 내역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리고 회사에 말씀하신 그런 기업 노하우, 비밀, 특허기술 이런 것들 다 보거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투자자들, 정말 우리랑 연관된 투자자들 경우에 우리의 정말 투자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우리가 비밀 유지 계, 계약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써줄 수도 있는데 어 잠재적 투자자인 경우에 아직 투자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 써달라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투자자들은 자기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 상사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우리한테 돈을 맡긴 사람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 이게 거이 실제로 어, 맞는 말인지 레퍼런스 체크를 여러 군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밀 유지 계약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은 사인을 못 해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깊은 관계까지 왔을 때 그때 정말 마지막 노하우를 보호해야 된다면 어, 사인 요청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 어, 투자자들이 그런 어떤 그렇게 좋은 투자자만 있으면 좋겠는데 어, 비밀을 알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어, 투자자인 척 아니면 잠재적 투자자인 양 어,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그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IR을 할때 회사가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 진입장벽, 그런 막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IR을 하는 게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라올 시간이 좀 걸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IR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굳이 이제 뭐 비밀계... 유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어, 그, 오픈해도 못 쫓아오니까. 물론, 사실은 다 쫓아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좀 IR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요구, 대, 요구해봤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지분에 관한 거예요. 어, 혹시 엔젤 투자자들에게는 얼마의 지분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게 회사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어, 파는 건데 어,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니면 우리 직장 상사분이 나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아니면 우리 친척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엔젤 투자자로 인바이트가 되고,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경우죠.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일단은 우리 회사 가치가, 그한 장의 주식이 얼마짜리 정도 되느냐, 그래서 얼마, 얼마 정도의 가격을 드리게 되느냐, 이걸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계산을 못 한다면, 왜냐면 회사마다 다 가격이 틀릴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어, 그거를 계산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돌아가는 거 보니 엔젤 투자자들은 한뭐 10% 이내 예 어, 지분을 가지고 가더라.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역할이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면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 보통 뭐 3%에서 뭐한 10% 사이. 어, 10% 이상 넘어가면 좀 이렇게 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을 계속 그, 어, 파는 거기 때문에 유상증자, 신규, 사, 어, 신규 투자 유치, 뭐, 펀드레이징, 이게 다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젤 투자자한테 30%를 줬어. 그러면 다음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얼마 남은 거죠? 20%가 안 되게 남은 거 왜냐면 내가 경영권 5 1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어 내가 엔젤 투자한테 얼마 기관투자자들한테 얼마 그리고 전략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넘길 수 있을까가 가늠이 되죠 왜냐면 엔젤 투자자들한테는 20% 줬는데 금융투자자들한테 15% 준다 금융투자자들이 돈더 많이 투자하거든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어, 계속 펀드레이징을 해야 돼. 계속 주식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은 앞, 앞에 받으시는 분이 조금밖에 못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 그 계획을 하면서 경영권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으로 어, 기획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분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점이 잘 해결이 되었어요. 음... 제가 경영권도 지키면서 치밀하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성공적인 FI 투자를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